지금부터 부제서품식이 시작됩니다 오늘 부제품을 받으시는 분들은 사도로부터 전해온 안수로 축성되고 이로써 재단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며 주교님이나 주임사제의 이름으로 사랑의 봉사를 다할 것입니다 이제 대전가토리 대학교의 총장이신 김유정 신부님께서 부제로 서품된 이들을 앞으로 나오라고 호명하십니다 부제품을 받을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송촌동 본당 오세건 안토니오. 네, 예, 여기 있습니다. 광천 본당 황병현 요한 에우데스. 네, 예, 여기 있습니다. 신탄진 본당 조해용 요셉. 대산본당 한영인 시몬 예, 여기 있습니다. 태평동 본당 염손율 임만우엘 예, 둔산동 본당 김동해 베드로 예, 여기 있습니다. 계룡 본당 주은빈 세례자 요한 광천 본당 김영민 베드로 네, 여기 있습니다. 몽골 울란바타르 지목구 항월 성모 마리아 본당 산자자 베드로 네. 총장 신부님께서는 주교님께 교회의 이름으로 이분들을 부제품에 올려주시기를 간청하십니다. 주교님께서 부제서품에 대한 청원을 수락하시면 모두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응답합니다. 존경하울 주교님, 거룩한 어머니인 교회는 주교님께서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부제로 서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부제품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교우들과 관계 인사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이 사람들이 부제품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증언합니다 주하나님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심으로 이 사람들을 뽑아 부제품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서품자들의 서약시 신앙고백, 충성서약이 있겠습니다. 이제 주교님께서는 부제품을 받을 서품자들에게 부제에게 맡겨지는 직무를 수행하기를 원하는지 그 의향을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제로 서품되기 전에 교우들 앞에서 직무를 수락하는 서약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나의 안수와 성령의 은사를 받아 교회에 봉사하고자 축성되기를 원합니까? 예 원합니다 여러분은 사제들을 도와주고 교우들이 선익을 위하여 부재직의 임무를 겸손대의 사랑으로 수행하겠습니까? 예 수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바오로 사도의 말씀대로 신앙의 신비를 깨끗한 마음에 간직하고 복음과 교회의 전통에 따라 그 신앙을 말과 행동으로 전파하겠습니까? 네, 전파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독신으로 살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마음을 주 그리스도께 봉헌한다는 증거로 천국을 위하고 하느님과 사람에게 봉사하고자 이 독신을 종신토록 지키겠습니까 예 지키겠습니다 여러분은 성직생활에 합당한 기도정신을 간직하고 길러나가며 이 기도의 정신으로 하느님 백성과 함께 온 세상을 위하여 성무일도를 충실히 바치겠습니까 예 여러분은 제대에서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을 가까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상생활도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노력하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모습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서품자들은 주교님의 두 손안에 자신의 손을 합장하여 넣고 주교님과 그 후임자들에 대한 존경과 순명을 약속합니다 <웃음> 그대들은 나와 나의 후임자에게 존경과 순명을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하나님께서 그대들 안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셨으니 친히 그 일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대는 그대의 교구장 주교와 그의 후임자에게 존경과 순명을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대 안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셨으니 친히 그 일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신의 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부제직에 올리고자 뽑으신 이 사람들에게 복된 은총을 자비로 내려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이제 부제품에 오를 분들은 제단 앞에 엎드립니다 이는 땅에 엎드린 가장 비천한 자로서 새 속에서 죽고 오직 주님께 봉사할 것을 드러냅니다 장괴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장괴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서 계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웃음>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피소님 비를푸소서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비를푸소서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미카엘. 하느님의 거룩한 천사들 소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세례자 성요한 스테파노, 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라오렌시오, 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녀 페리페투아와 성녀 펠리치타. 저희를 위하여 어 성마르티노 위하여 어 성베네딕토 위하 성프란치스코 반치스코 하비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요한 위안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녀 카타리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녀 데레사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안토니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요한의 우대 하느님의 모든 성인 저희를 위하여 o 어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희를 구원하소서 온가닥에서 주님 저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모든 죄에서 죽음에서 주님 저희를 구원하소서 사람이 되신 주님의 신비로 주님 저희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주님 저희를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주님 저희를 구원하소서 죄인들이 청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다스리며 보존하시기를 청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황과 모든 성직자를 진리 안에서 보존하시기를 청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선발된 이들에게 강복하시기를 청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c 리스도님 저희의 기 m 를들으소 a 리스도님 저희의 s 도를 s 으소서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리스도님 이제 주교님께서는 홀로 일어나시어 이 서품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주 하느님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청하오니 저희 기도를 인자로 들어주시고 너그러이 받아주소서 저희는 이 선발된 이들이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기에 합당하다고 믿고 이들을 봉헌하오니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십시오 이제 주교님께서는 서품자들에게 안수하십니다 이 안수의 식을 통하여 주교님께서는 당신의 직무를 부제들에게 위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길 청하며 성가대에서 베니 크레아토르를 노래하겠습니다. 베니 크레아토르 스피리투스 멘테스 오름이 이제 주교님께서는 부재로 서품되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세계 살아갈 수 있도록 축성 기도를 바치십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은총을 나누어 주시며 여러 직위와 직무를 청해 주시니 저희에게 오소서. 주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면서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이요 능력이며 지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섭리로 모든 것을 정하시고 시대에 맞게 안배하시나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온갖 천상 은총의 힘입어 서로 다른 여러 지체들로 이루어졌으나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오묘히 일치시켜 주셨나이다 또한 레이 후손들을 간택하시어 옛 장막의 봉사직을 수행하게 하셨듯이 교회가 크고 훌륭한 새 성전으로 발전하도록 봉사자의 직무를 새지기로 나누어 제정하셨나이다 사도들은 교회 초창기부터 기도와 말씀 전파에 전념하고자 성령의 인도로 믿음이 두터운 일곱 사람을 기도와 안수로 뽑아 일상 업무를 돕고 주님의 식탁에 봉사할 임무를 맡기셨나이다 주님 간절히 바라오니 여기 꿇러있는 주님의 종들을 인자로이 굽어보소서 주님의 거룩한 체대에서 봉사할 이들을 주님께 봉헌하며 부제 직무를 맡기고자 하나이다 주님 간절히 바라오니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봉사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성령 치른으로 굳세게 하여 주소서 이들에게 복음의 덕성과 사랑 병자와 가난한 이에 대한 관심 절대 된 권위와 정결의 덕을 주시고 영성생활의 길을 올바로 가게 하여 주소서 일상생활에서 주님의 계명이 빛나게 하시어 주님이 백성에게 모범이 되게 하소서 또한 양심을 훌륭하게 지켜 그리스도 안에서 꾸준하고 굳세게 살아가며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성자를 지상에서 충실히 본받다가 천상에서 그분과 함께 다스릴 수 있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제 주교님과 각 본당 신부님들께서 새로 소품된 부제들에게 영대와 부제복을 입혀 주십니다. 성가대에서 시편 83편을 노래하겠습니다. 그 안이 그리움내영혼의 태우다 지친 나이다이 마음이 살이 생명이신 하느님 안에 뛰노나이다 이제 주교님께서는 새로 서품된 부제들에게 복음서를 전해주시며 올바른 복음선포자가 되도록 권고하시고 평화인사를 나누십니다. 그대들은 이제 복음선포자가 되었으니 그리스의 도 복음을 받으십시오. 읽은 것을 믿고 믿은 것을 가르치며 가르치는 것을 실천하십시오. 다함께 성가 39번 하나 되게 하소서를 부르겠습니다. 이로써 부재서품이 모두 끝나고 예물 봉헌부터 미사가 계속됩니다.